안녕하세요 지금은 자기 전에 스킨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더샘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서 제가 꾸준히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더찍히나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여기에 습기도 차고 땀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루틴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제가 아직 세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찝찝해가지고 얼른 씻어야 될것 같아요. 화장실로 고고싱 갑시다 이게 오늘 쓸 클렌징 폼입니다. 먼저 더마플랜젤투폼 클렌저로 세안을 할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짜면 은 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거품을 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비면 우 거품이 나죠. 부드러운 거품. 이 더마플랜 라인에 있는 더마맥스 포뮬라 성분이 민감한 피부의 원인을 케어해준다고 해요. 또 이게 약산성이라서 민감성 피부에 노폐물만 제거해주고 피부 본연의 수분을 지켜줘요. 이렇게 부드러운 거품도 잘 생기고 씻고 나면 뽀득이기보다는 순하게 클렌징이 되면서 마무리는 촉촉한 느낌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이마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트러블이 잘 나서 이마 부분은 아주 신경 써서 클렌징하고 스킨케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머! 거품 다 씻어냈는데 지금 마무리가 진짜 로 너무 촉촉하거든요? 전혀 땡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침이나 저녁에 메이크업하지 않은 날 가볍게 세안하는 용으로 사용 중이에요. 이렇게 세안을 끝내고 왔고요. 이제 스킨케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토너패드를 사용해줄게요. 이건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더마플랜 필링토너 패드예요. 이 제품도 민감성 피부에 좋은 어성초 추출물과 PHA가 함유되어 있어서 순하게 피부 각질 케어를 도와줘요. 피부가 정말 예민할 때는 이 패드 자체가 자극이 될 때가 있는데 이 패드는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매일 사용해도 뭔가 피부에 자극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엠보싱 부분은 노폐물과 각질을 정돈해주고 뒤에 부드러운 순면은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을 해줘요. 매일 부드럽게 각질 키워도 되고 수분감도 채워줘서 요즘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피부결을 정리해준 다음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도 훨씬 더잘 먹기도 하고 이건 제가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났을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요즘 덥고 습한 데다가 마스크까지 끼니까 다시 피부 트러블이 엄청 막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이 이마 부분에 완전 테러 났었는데 이거를 꾸준히 며칠 동안 발라줘 보니까 좀 완화되는 게 느껴졌어요. 가끔 트러블이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드름성 제품들은 화한 향이 있어서 뭔가 피부에 자극이 될까 봐 그냥 뭔가 쉽게 쓰지 못했었는데 이건 피부에 자극도 안 느껴져서 피부 고민인 부분 위에 가볍게 발라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준 다음에 이걸 발라줄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라는 제품인데요. 진짜 추천해요. 이걸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피부가 예민하거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이걸 발라주면 피부가 좀 진정이 되는 게 느껴져요. 보통 더마 제품 하면 꾸덕거리는 느낌이나 뭔가 번들거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형이 묽어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피부에 겉도는 거 없이 스며들어서 덧바를수록 쫀쫀해지고 피부 보습감도 높아져요. 이거 바르고 화장하면 잘 먹어가지고 아침에도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유해 성분하고 주의 성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 엄청 효과적이어서 민감성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품 정보들을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 사이트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더라고요. 착한 성분에 피부 자극도 없고 순하게 진정시켜줘요. 이거를 다 발랐을 때 이렇게 쫀쫀 탱글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제 피부는 마무리로 크림을 발라줘야죠. 이 제품도 역시 더마플랜 라인에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서 예민한 피부에 순하게 발리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이게 살짝 리치한 제형인데 제형이 그렇게 꾸덕하지 않아서 피부에 닿는 순간 잘 펴발라주고 흡수도 빠른 편이에요. 이게 사실 이름이 밤크림이어서 뭔가 미끌거리고 피부에 겉도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었고 흡수력이 진짜 좋아요. 이 제품을 발라주면 은 뭔가 피부 막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그동안 발랐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게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습감도 꽤 있어서 저 같은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환절기나 겨울에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립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요즘에 뻑뻑하게 크레파스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의 립밤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주 바꿔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립밤은 부드럽게 잘 발리고 촉촉함도 오래 유지돼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향도 달달하면서 고소하냐? 저는 그꿀 특유의 꼬릿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특유의 꼬릿한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되게 고소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저는 한동안 이 립밤을 달고 살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더위에 마스크에 지친 피부를 토닥토닥 진정시켜주는 나이트 케어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이제 오늘 나이트 스킨케어도 마쳤으니까 오늘 영상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잘자요.